새로 부임한 어, 이곳 창원교당의 대각전에서 윙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였어요 마치 마이크 시설이 켜져 있는 듯한 그런 소리여서 켜져 있는가 싶었는데 그건 꺼져 있고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전기 시설이 켜져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기 둘러봐도 어, 다 꺼져 있는데도 분명히 소리가 계속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, 잘 모르니까 이게 과열이 돼서 오히려, 오히려 터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. 음, 그래서 교도님들께 어쩌봐도 나중에 교도님들께 어쩌봐도 교도님들은 모르신다 그러고 또 별로 대스럽지도 않게 어기시니까 어, 저희들만 속으로 애가 탔죠. 그래도 어떻게 할수 없이 이제 며칠 을 가다가 우연히 전임 교무님께 다른 일로 여쭤볼 기회가 생겨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러한 상황도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대각전 바로 위에 있는 변압기 소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소리였구나 아별 대수롭지 않은 소리구나 싶으면서 그 다음에는 똑같이 그 소리가 계속 대각전에서 들리는데도 그것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일의 원인을 안다는 것이 어,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떤 억울한 일들, 속상한 일들,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어,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된다는 인과의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과 안심을 주는 것일까. 그래서. 인과품 16장에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만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보다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